네, 미랄크램 콘덴서 마이크 에코 50으로 설정한 후에 지금 여러분들께 어, 목소리를 들려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는 또 노래죠 어,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님 창정이 형님의 소주 한잔을 무반주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술이 한잔 생각나는 밤 마치 있는 것 같아요 아 같이 있는 것 같네요 아, 제가 가사를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네네 여기가 지금 이 지금 목소리가 에코 50입니다 여러분 기억해두세요 네 이번에는 에코 100으로 한번 제가 똑같이 창정형님의 소주 한잔 이번엔 클라이맥스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를 참 못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노래 그렇게 잘하시는 편은 아니잖아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오랜만이야 내 사랑아 그대를 아, 아.. 잠깐만 아 이거 힘드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노래 무난하게 소화했는데 아 나이가 먹으니까 좀 많이 죽었네요 제가 네 이렇게 해서 에코백 들려드렸습니다 둘이 한잔 생각나는 밤 오랜만이야 내 사랑